아이, 우리. 그 돈은 자기 제가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나 만들어버렸는데 이거 냉장고에 한 시간 동안 휴지시켜줄 동안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파스타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늘도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이거는 어제 샌드위치 먹고 남은 어린잎인데 좀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다넣어주려고 이거는 레드비트 차예요. 휴지 시켜뒀고 이거 버터 조금 녹인 거 이렇게 발라줄게요. 바르는 브러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장갑 끼고 이제 지금 예열하고 있어서 저거 예열되면 170도에, 12, 170도에 12분정도 구워줄게요. 이거 뭐야? 쭈꾸미 뭐야? 맛있어? 젓가락 응? 있어? 젓가락 나무. 이거 어 보여줘. <목소리> <나무서만> 나무 젓가락 나무... <목소리> 내가 쓸게. 지금은 밤 12시 50분이고 내일은 10시 반 수업이 있어서 일찍 자야 되는데 다이어리 쓰고 바로 잘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사진은 다 핸드폰이랑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했지 언니 사진은 여기 왜 있어? 그게 포인트인데? 어. <웃음> 헐 완전 예쁘다 그치? 아내린이 전화했어 얘도 그랬어 얘도 그랬어 아니 목기간이래 델리퍼스 사람 많아 이제 아지열시아딱어야야야 근데 지금 가서 잡았긴 해요 피짜나 있었던 애들 나다는 잡아야 돼 네.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어? 어? 어? <웃음> 왜요 저 집에 왔는데 그 전에 이거 에어팟 케이스 사면서 주문했던 에어팟 배송 와가지고 같이 풀어볼 거예요 예쁘죠? 콩나물 한번 풀어볼게요 오 마이 갓 귀엽다 이거 이거랑 여기 충전기도 같이 왔어요 충전기는 있으니까 나중에 쓰고 일단 이거 그 인터넷 보고 정품 등록이랑 하라는 대로 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키고 있으면 이렇게 땅콩이가 떠요 귀엽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철가루 방지 스티커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여주고 케이스에 이제 넣어줄 거예요. 스티커 다 붙여줬고 이제 이거 빼서 이거 여기다 넣어볼게요 완료시까지 배지 하십시오 알스 카페 라떼하나 카드를 담기도 없고 잠이 기다려 주세요. 어, 스프다고 했어. 이거 이거 니가 알지 이거. 이게 나 그러면 뭐가 지 야, 이거 이 아 그래? 고잖 맛있다 이 Thank <smart noise> you. 저는 밥도 다 먹고 이제 후식을 먹을 거예요. 이거 유통기한이 만든 지꽤 됐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만들어 먹으려고요. 카카오닙스 이거는 까무까무 열매 가루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로니아 가루. 오케이. 왜 너무 많이 예쁘게 먹고 싶어서 저는 3월 1일 날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엊그제 친구들이랑 파티한 다음에 가지고 온 케이크인데 집에서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먹으려고요. 이 제가 딸기 다 들어갈 줄 알고 되게 많이 잘라가지고 얘도 올려줄게요 제가 이번에 수강신청을 망해가지고 뺄거다 빼서 6학점으로 시작했는데 어,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막 이것저것 죽고막 이렇게 해가지고 18학점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월공강 만들고 이렇게 짜졌는데 나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강 1주차에는 계속 수강신청 정정하고 OT때문에 수업 일찍 끝나서 학교에서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주차 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뭐 그런 모습을 2주차 때 학교 생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주 차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강 주에는 그냥 거의 집에서 베이킹하고 혼자 보냈던 시간이 더 많아서 먹고 싶은데 넘쳐어